you <laughs> 저는 양산에 살고 있는 김상미라고 합니다 네. 이거를 이제 처음에는 하게 된 이유가 제가 그때 이제 아이를 큰 애를 출산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이제 출산을 했는데 어 그냥 우연치 않게 이제 아는 언니가 이제 점을 보러 가는데 무섭으니까 같이 가자 해서 따라갔는데 거기 계신 분이 어뭐 신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받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되게 기분이 나빴어요. 화도 뭐 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리고 이게 진정이 안돼 가지고 근데 그때 애 아빠 그 친구분 어머님이 이제 이런 일을 무서워 인이셔 가지고 거기를 갔는데 처음에는 신을 안 받으면 제가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럼 어쩔 수 없죠 이제 이랬어요 어, 이런 건 하기 싫다 이랬더니 이제 저희 딸이 그러면 받는다 다갓 태어난 애기가 그래서 어 그러면 제가 할게요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그때 신을 받게 된 거죠 3개월 노체 안 돼서 이제 친엄마가 사라지셨어요. 행방불명이 돼가지고. 한 1년 넘게, 1년 좀, 1년은 조금 넘었던 것 같은데, 그때까지 아무것도 몰라서 이제 신당만 갖고 있고, 그냥 이제 할머니하고 엄마 아빠가 절에 다니셨었거든요. 그래서 그 절에 매일 갔던, 매일, 거의 매일이다시피 1년 그렇지. 동안 갔, 간거 아기를 데리고 이제, 애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혼자 애기랑 둘이 이렇게 갔던 것 같아요 어. 뭐 기도를 할지도 모르고 그랬으니까 신을 받을 때 외가 쪽 할아버지로 받았는데 이게 이제 어느 순간부터 자꾸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근데 항상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외가 그리고 저는 또 솔직히 어 신명도 솔직히 요번에 가리를 잡으면서 제가 처음 받았던 거랑은 좀 틀리게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솔직히 어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부... 부분도 없지않아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알면서 왜 자꾸 모시는데 본능에서는 모시고 싶고 하지 말아 뭐 하시고 하라고 하면 자신 없고 아니야? 네 마음을 얘기해라 네 마음을 누가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가 아니라 하지 말 하면 본능에서 해야 될것 같고 마음에 그 그만하라 하면 섭섭하고 하라 하면 자신 없고 근데 치우기도 못 치우겠고 하라하니 제대로 하지도 못하겠고 그거를 이 선생님이 이래라 해서 이렇게 됐고 저선생님 저라라 해서 저렇게 됐고 네 의지는 없나? 귀신도 신도 네가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노? 그래 이거 모셔 놨다가 내 모셨다가 모셨다가 내 모셨다 한다고 신이 되는 건 아니잖아. 네가 지금 시집을 두 번을 가고 신의 벌전이나 조상의 벌전도 전혀 안 벗겨졌는데. 네가 틀면 네가 신이라면 누구를 선택하겠노? 맑고 깨끗한 사람 선택할 거 아니야. 근데 자식한테 가더라도 맑고 깨끗하니까 갈수 있겠지. 그건 못 가게 하면서. 그렇다고 본인이 해먹지도 못해. 그렇다고 본인이 치우지도 못해. 맑고 깨끗하게 오는 줄들은 욕심이 많아서 자식이라고 안 된다고 다 막아놔. 그게 아니고 못해... 요번에 하... 어. <웃음> 만약 진짜 해야 된다고 하면 저기를 하려고 했는데 제대로 못한... 얘도 제대로 못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그 사람들 말을 어떻게 다 믿어. 네가 믿어서 지금 이 꼴이 났는데 본인의 자주 팔자를 전혀 모르니 무엇을 해도 답답하잖아. 본인의 사주팔자는 종교인은 맞다. 근데 우리 같은 사제를 해먹기에는 힘들고, 그렇다고 안 하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면 그런 거 있잖아. 긴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닌. 안 하면 안 할수록 힘들고, 하면 할수록 힘들고, 태어날 때, 어병으로도 태어났지만 불림으로도 태어났는 거라. 근데 이거를 아주 본인은 맑고 깨끗해야 되는데, 두번 시집을 음. 가게 되고 자식을 여기저기 놓으면서 성씨가 다르고 이름도 다르고 다 부리가 다르잖아. 그러니 큰딸이 있는 성씨하고 너희가 합의가 없고 지금에 있는 집하고도 합의가 없는 거야. 그러니 너는 너 혼자 시집가지 말고 수녀가 되든지 중이 되든지 했었어야지. 사주팔자가 누구하고도 섞일 수가 없는 사주팔자라고. 그런데 본인의 사주에이거를잘 모르다 보니 본인은 천신의 감흥을 갖고 있어. 원불이가 그러니까 누구의 이집에 조상 주력 하고 시집을 가서 자식을 놓고 섞일 수도 없고 이 집에 시집을 가서 자식 주라고 섞일 수도 없는 몸이야. 근데 네가 지금 다 짜증을 해놨잖아. 나이가 있으니 몸은 컸고 시집을 가라 해서 가게 됐고 자식을 놓을 때 되니까 낫고 그게 나는 영원할 줄 알았는데 안 되고 그리고 두 번째 또 시집을 갔고 거기에서 자식을 낳고 그래서 될줄 알았는데 또안 되고 세 번째 시집 가도 안될 것이고 다섯 번째 시집을 가도 안 된다 이 말이다. 본인의 신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처녀 감흥이라고 아무것도 색깔이 입혀지지 않아야만 되는 신이야. 그러니 종교인으로 간다. 예를 들어서 비군이로 간다. 끝없이 내 사주를 빌고 내 사주의 명을 위해서 시집도 안 가고 비군이로서 평생을 살아야 되는 사주고 네가 수녀가 된다 그러면 천주교에 가서 끝없이 그 교리를 외우고 살아야 되고 근데 지금 뭐냐고 이게 시집 갈거다 갔지 할거다 했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 본인의 사주팔자는 그런 종교인으로 살아야 되는 게 줄이 굉장히 많다고. 그러면 진짜로 뭔가 불리는 게 아니라 모셔놓고 많이 닦아야 되는 사주라. 나를 나가 원래 혼자 살아야 되고 가부사주팔자고 맑고 깨끗한 물이다고 본인이. 근데 태어난 8, 8일생이기 때문에 8월 18일생이기 때문에 산신의 벌전이 조금이라도 털이 조금이라도 물에 낙엽이 안거나 이렇게 바람이 불어서 털이 안거나 이러면 내가 금방 지저분해지거든 내 사주가 내 명이 자꾸 자꾸 끊어진다고 어. 그래서 본인은 대신님하고 선녀밖에 없어 원래 사주에 대신하고 선녀밖에 없고 굉장히 까칠하고 예민하고 깔끔하고 깨끗하고 누가 시끄럽게 하고 과격하게 하고 문제 일으키는 거 굉장히 싫어한다 근데 네가 지금 첫 번째 남자하고 이혼을 했을 때도 술 먹고 노름하고 바람피우고 성질 내고 두드려 부수고 그게 너무 너는 마음에 안 들었던 거야. 술 먹고 막 그러는 게... 다정다감까지는 아니어도 사람이 가정을 지키고 순리대로 원리대로 규칙대로 원칙대로 가야 되는 걸 원해. 그 사람 다리가 하나 없든 팔이 하나 없든 게 있지 않아. 근데 그게 원칙에 가까운 신이야. 원칙을 지키는, 규칙을 지키는 그럼 뭘까? 바람은 바람이어야 되고 물은 물이어야 되고 산은 산이어야 되는데 이게 쪼대박이 되는 것 자체가 너무 싫은 사람이야. 그러면 내가 그런 규칙이나 원칙을 갖고 있는 사주팔자면 남의 가정에 들어가서 저렇게 규칙과 원칙을 네가 저렇게 하면 되겠어? 저렇게 한다는 건 뭐야? 네가 그만큼 내 정신이 영적인 게 바람에 벌써 흩날려갖고 너의 청춘에서 이미 그때 원칙과 규칙을 바르게 하는 선녀가 뜨고 난 다음에 누가 오노? 여혼신, 여청귀, 여원앙 들어오니까 결혼도 해야 되겠고 사랑도 해야 되겠고 새끼도 낳아야 되겠고 원래는 백색이지만 그 백색이 색깔이 하나 딱 입혀지면 어떻게 되는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인 줄 알고 가게 되는 거야. 첫 번째 가정이 실패가 거기서 오는 거야. 거기서 남편이 규칙을 지키지 않고 내 본능이 있다 보니까 원칙을 지키지 않으니까 가정 안에 산다 하면 첫 번째는 남녀관계에 있어서 바람은 용서가 안 되는 거야. 내가 사랑을 하든 안 하든 맞잖아. 내가 끝내고 바람이 나든가. 그 원망이 앞을 서면서 이원앙상사는 여자 홍기 귀신이나 청기 귀신들은 자기가 결혼을 못 해보고 혼자 살고 미망으로 죽고 내가 원래 본인이 김씨 부인이 갖고 있던 너의 사주가 혼자 살아야 되고 혼자 종교를 위해야 되고 혼자 닦아야 되고 혼자 종교인으로 살아야 되지 우리 같은 사제로 살기가 조금 힘든 사주야. 근데 여기에 누가 닦아주는 사람이 없고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니 이 색깔이 남편을 만나서 이렇게 입혀졌단 말이야 입혀졌는데 내 본능은 뒤에 있고 이 원앙상사의 여혼신은 앞에 있으니까 사랑이라는 걸 하게 되는 거라 니네 스스로도 니감이 네 니가 20살 때 결혼을 했다 치자 니감이 네 왠지 외롭고 고독하고 혼자 있고 깔끔하고 규칙을 지키고 계속 그 생활을 해가 나가야 되는 사람임에도 분명하고 한편으로는 내가 여잔데 나도 남들과 같이 사랑을 해보고 나도 남들과 같이 가정을 이뤄보고 나도 남들과 같이 자식을 낳아보고 하는 인간적인 요소가 인간적인 기운이 인간적인 어떤 이 내가 이기지 못하는 기운들이 앞을 서게 되면 은 결혼이라는 걸 하게 돼. 응. 수절해야 되는 팔자인데 아니면 나보다 엄청 센 남자를 만나서 이걸 사업으로 영업으로 같이 둘이서 미친듯이 밀고 나가든가 그럼 내가 땜을 하게 돼요. 그런 이런 사주는 연예인을 하거나 아니면 막 바쁜 집에 어서오세요 안내히 가세요 하면서 막 손님을 해가지고 땜을 하거나 근데 이게 음. 너무나 고요한 사주 자체가 너무 차분하고 너무 냉정하고 규칙에 가까운 신이다 보니 일반적으로 규칙에 가까운 신은 아주 고고하고 미술이나 도자기 같은 거 공부를 네가 많이 해서 뭐 큐레이터가 되든지 작품에 대해서 얘기라든지 아니면 뭔가에 대해서 얘기라든지 이런 쪽으로 빠지기에는 부모가 나한테 닦아준 공로가 없고 내가 또그 시기에 내가 공부를 못했고 그런 신바람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었단 말이야. 이런 상태에서 내가 그냥 몸집만 크다 보니 내 본능을 가지고 내 남편을 만나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야. 첫 번째로는. 그래서 너무 싫은데 네가 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여기 지금 앉아 있는 것들은 다 원앙이야. 여 여자 여혼신 내가 잘랐어. 나는 응. 여기 딱 갇혀서 내가 기도를 하든 뭘 하든 이 자체는 너무 좋은데 네 본능이 까깝한 거야. 네본능의 몸주에서 까깝한 거야. 그래서 알아 고민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한다. 첫 번째. 지금 이시 남자 만났을 때도 아 이게 이런가 보다, 이 이렇게 사람이 사는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남자가 홀딱 좋아하거나 니네 딸이 홀딱 좋아갖고 올인을 하지는 않았어. 항상 니네 마음 옆에는 뭔가가 니를 지배하 지배하고 있는 신이 아니면 힘이 있다고 에너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느낌. 근데 차라리 우리가 흔히 말하면 짜거나 싱겁거나 이래야. 음식이 뭐 맛있다든지 아니면 맛없다든지 평가를 할 건데 건강한 음식이 있지 건강한 음식은 어떤뭐 맛이 있다고 표현을 못하는데 애매므로써 하면서 아주 건강한 맛이에요. 이 맛은 맛있는 것도 아니고 짠 것도 아니고 매운 것도 아니고 단 것도 아니에요. 네 사주가 그렇다고 나를 닦아주는 이가 없으니까 내가 이걸로 있어. 고통을 받아서 내 명땜을 하는 거라. 근데 그렇게 되어서 두 번째를 만났는데도 두 번째 또한 내하고 똑같은 색깔이 안 맞는 거라 그 색깔에 의해서 살아보니까 그 색깔에서는 파괴가 너무 많단 말이야 직접적으로 신랑이 나한테 파괴를 하는 건 아닌데 첫 번째 신랑은 나한테 파괴를 줬다면 여기는 조상 주력이 살아가는 삶의 주력이 아니면 뭐 아프거나 병자가 생기거나 사고가 나거나 이런 제3자로 인한 타살이 들어와서 내가 억수로 고통스러운 거라 여기는 직접적으로 일본의 신랑은 직접적으로 지가 지랄병을 해가지고 내가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본인이 집에 안 들어오거나 바람이 났거나 18초 바람에서 싸우거나 아니면 두드러 불수거나 아니면 한잔 먹고 헛소리를 하거나 아니면 의심을 하거나 의처를 하거나 너 때문이라고 불만을 하거나 모든 게이 사람이 직접적으로 했다면 남편의 1번 남편이 직접적으로 했다면 2번 남편 쪽에는 우리가 이렇게 숨어져 있다 그래야 되나? 가족 구성원은 분명히 맞고 자식은 분명히 맞는데 네가 여기가 터질 것 같은 거야 그 안에서 문제가 다 발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뭐라, 뭐라 그래야 되나 우리가 폭탄 같으면 이렇게 지뢰 같은 거야 여기는 자기가 폭탄이고 그이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 즉각적인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 여기로 왔는데 여기는 숨어 있는 폭탄인 거야. 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둘다 진짜 양난인 거야. 근데 어느 쪽에 서서 내가 신을 판단을 내야 되겠지. 너의 신는 너의 김씨 가정이 신는이 지금 이 시가 됐든 새로 만난 김씨가 됐든 타협이 전혀 없어. 친정도 타협이 없어. 덕구다이란 말이다. 그럼 누구를 위해서 빌어줘야 돼? 본인이 어떻게 갈 것인지는 본인의 선녀와 대신에 판단이 나야 된다 이 말이다 그러니까 안 한다고 확 접기에도 치를 거고 한다고 확 펼쳐놔도 친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이제 잡초 같으면 원풀을 놔두고 잡초가 주변에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뽑기를 해야 되는 게잘잘 잘 뽑아서 뿌리에 다치지 않게끔 해서 이, 이 영역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라 그, 지금, 이런 상태야. 그, 여기는 정 여혼신이 원앙상사, 남자, 법사, 뭐, 이런 게 주력줄이 다 들어와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 여기서는 여혼신, 할머니들, 그 다음에, 청기, 홍기, 병마기, 병기가 지금 많이 들어오고, 저기는 급살 주력이 좀 많이 들어온다. 그래서 그런 게, 조상 주력에서 누가 들어와서 이렇게, 이렇게 되고, 어떤 벌전이 있는지 판단을 해야. 엄마에게 이걸 없애든지 안고 가든지 닦고 가든지 결정이 난다. 처녀한테 오는 우리가 흔히 말하면 처녀신이에요. 처녀신. 결혼을 하게 되면 은다 뭉개져 버리고 어떤 사람과 몸을 섞거나 인연을 지으면 그 신들이 다 떠버리는 신이에요. 그러니 이미 저질러져 있는 이 상황에서 아가씨 때 처녀로 혼자서 늙어 죽을 때까지 무당을 했더라면 참 좋은 신이었고 상위 1%의 신인데 이 신들을 가지고 어떤 물과도 섞이지 않는 그런 상황의 사주를 갖고 있다 보니 혼자서 자기가 처녀보살로 갔다면 아주 대성을 했었을 것 같은 그런 사주를 갖고 있는데 이 신에서는 더 이상 인간의, 인간의 인연으로 접을 하거나 자식의 인연으로 접을 했을 때이 신들이 다 떠버려요. 그렇다고 이 신이 없지 않으니까 일반인으로 살기는 더더욱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교인들은 총각이, 되, 총각이 되었든, 처녀가 되었든, 혼자서 이 영적인 거에 기탁을 해서 끝없이 참선을 하고 닦아야 되는 그런 사주를 가졌는데,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이 벌전이 많다 보니까, 조상의 가리가 됐든, 이 신이라고 이름 지었던이 모든 것들을 어느 정도 걷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고, 이런 경우에는 참, 이제 보면 결혼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어디에, 길을 한다거나 했을 때참힘들이다 떠버리는 상황이니까 좀 많이 안타깝죠. 그래서 혼자 뭐 이렇게 여성이 비구니가 되거나 아니면 흔히 말하는 수녀가 되거나 아니면 처녀 보살로 혼자 가거나 이거는 사명 없이는 가기는 조금 힘든 제자거든요. 이런 특수리 같은 직업 안에 있었어도 이 안에서도 상위 1%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일반적인 제자들은 뭐 결혼도 하고, 뭐 이혼도 하고, 자식도 놓고, 뭐두 번, 세번 시집도 가고, 그래서 뭐 장군을 모시고 싶다든지, 뭐 신장을 모시고 싶다든지, 뭐 동자애기들을 모시고 싶다든지, 이게 마음대로 되 이렇게 이렇게 오시는 사주에 따라서 조금씩 색깔을 변해가면서 이렇게 갈수 있는 하나의 종교인이라면 저기 이번 사례자 같은 경우에는 운명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또 다른 색깔을 입혔을 경우에 아무것도 될수 없는. 그렇다고 그 신을 다 배제하고 일반인으로 살수 없기 때문에 아마도 20년 동안 오면서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는 이 헷갈림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는데 본인도 알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면 첫 국지가 딱 따져서 첫 물에서 끝물까지 그대로 가야만 유지할 수 있는 신이기 때문에 인간 세웅지 마라. 자기가 결혼도 했고 자식도 놓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물들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그 신들이 전혀 내려오지 않고 벌점만 많기 때문에 다시 그거를 이 제자가 살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면 일단 모든 신들은 배제를 하고 자기가 결혼을 하고 양쪽 집안에 가정을 잃었지만 그 벌전에 의한 참선을 하다보면 은 A파트가 됐든 B파트가 됐든 다 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신당을 없애지 않고 그 가리를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이 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주를 가진 사람은 이띠 중에서 이 육식갑자 띠 중에서 겨우 이렇게 우리가 이제 뭐소띠라든지 말띠라든지 뭐 무슨 띠 이렇게 띠가 있는데 시비 간지 중에서 정말로. 60년 만에 하나씩, 둘씩 밖에 안 나는 제자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제자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제자기 때문에 아주 상위 1%의 청수기 때문에 그 물로 돌려놓기 위한 지금 프로젝트를 하지 않으면 뭐 여기에 벌전해서 불리지도 못하고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없애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뭐 안고 불리지도 못하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노현 선생님이 지금 그 얘기 하셨잖아요. 저는 이렇게 빌고 이렇게 근데 제가 그 처음에 신을 받았을 때는 굿하고 손님 보는 게 좋았거든요 근데 다시 신당을 모실 때는 그냥 나는 기도만 하고 싶다 손님을 안 봤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무당이야 손님 안 보면 어떡하고 부단하면 어떡해 이렇게 해서 그건 그렇죠 라고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이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왜인지 이제 이해가 가고, 내가 왜 그런 마음을 자꾸 들었는지도 이해가 가고,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렇게 마음이 자꾸 들었던 게, 선생님 얘기를 들으니까, 아, 나한테 그런 이제 신이 있어서, 어, 그러니까 그게 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제가 기도를 갈때 할머니가 이렇게 참으로 가라, 그리고 많이 닦아라, 닦아라 이렇게 말씀 하셨거든요. 그러면 자식들은 다 괜찮아질 거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게 선생님 말씀하고 제가 들은 공부, 할머니 말씀하고 일치를 하는 것 같아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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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 사람들이 살아갈 때 마디마디 마디 고비고비를 느끼고 있으니 차례차례 제 차례를 부정영전 거들어 한번 가봅시다. 오늘 날에 정사생이 나는 이시아 가정, 을면생이 나는 김시아. 가정 안에 예. 오늘날에 정사생이 나는 이시아 가정 여기 증조열의 할아버지 다살같이 가고 예. 어? 자살같이 가고 오늘날에 조부 할아버지 자 청춘에 가고 사몽에 가고 예. 무인생이 나는 우리 김씨 어? 저 딸내미를 봐도 조부 할아버지 때 할아버지 한 번에 할매두번 여기에 무자 할머니 새끼 새끼 내 새끼 네 새끼하고 저딱 들어 붙어있다 너한테 왔다 갔다 하니까 다른 자식보다 자를 제일 많이 낀다, 니가. 예. 어? 솔직히 밑에 것들 눈에 들어와? 은논을 해도 자한테 하고, 신 얘기를 해도 자한테 하고, 음. 왜 빌어놨던 김씨가정 음. 이시가정에 예. 조모, 할매, 무자, 할머니, 한이 되고 원이 되고 저쪽에 와서, 어? 자만 보면 눈물나게 하고, 예. 불쌍하게 하고, 안 댔게 하고, 자꾸 챙기라, 챙기려고 하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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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단지 용신의업으로 우리 모셔놓고 빌었다. 너희 시험에가안 빌었고, 어? 그리고 네가 시집 왔길래 얼코나잘 됐다. 이제는 우리 원정도 풀고 우리 포부도 풀고 너희 친정열의 신들이 아주 급수가 우리가 고등학생이면 너희는 대학생이었다고. 그래 대학생 며느리가 우리 집에 시집 오는데 내뜻안 좋았겠나? 그래서 하루를 지내보고 한 달을 지내보고 일년을 지내보고 자식을 줘봐도 네가 몰라주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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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그러니 오늘은 내가 너를 싹다 닦아서 가시라고 하니까 갈 것이니 그리하라 진작 네. 하라. 김씨 가정에 예. 아까 중에 내가 그랬잖아. 김씨 가정에는 여기 이제 할아버지 자, 형제 자, 청춘에 일찍 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할머니 집, 할매겠지, 김씨 가정, 이제 두 번째 남자. 여기에 음. 김씨 가정의 할매 집에를 중개축을 하고, 어, 대문을 고쳤는지 흙을 다파고 해갖고, 이거를 우리가 자파살이라 그래. 성주에 자파살이 들었고, 조항에 자파살이 들었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우리 아들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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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좋아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약간 떨어지는데도 그냥 유지를 하고 유지 이런 하고 있는데 지금 눈이 자꾸 이렇게 까먹 까먹고 뜨면 바로 안 보여가지고 지금 그거 지금 검사 중이거든요 어. 그래서 그 벌전이 이 혈병이 있는 것만 해도 억울한데 이 혈병으로 인해서 눈이나 귀입 같은 데 시신경이 죽어서 요새 같으면 당달 봉사 눈을 떴는데 잘안 보이는 이런 줄이 들어온다. 그래서, 정축의 벌전이요, 개축의 벌전이요, 도신의 벌전, 문칸, 대 문장, 수문장이 벌전이고, 조항의 벌전이고, 네. 집터, 여기에 아궁이를 고쳤는지, 이 할머니가 이 집을 지어놓고 다 대수대명을 못하고 돌아오셨다 해도, 과는 아니다. 그래, 상문주당에 네. 그 주력이 있으니, 이 새끼한테 더듬어서, 할매가. 할매가 더듬어서, 저 수야한테 오다 보니까, 이 아이가 조상 가물을 맞다 보니까 이 시, 시, 시신경에도 지금 문제가 생긴 것 같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더 약을 먹어도 약발이 들어서야 되고 침을 맞아도 침발이 들어서야 되니 네. 그거 다시 한번더 벌전을 베겨줄 것이니 네. 그래야 알아 짐작하는다 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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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사고의 급살 그게 지금 또 들어오면서 수야한테 계속 출라왕내를 하면서 온몸이 아파 죽겠다고 온몸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피가 도는 것이라면다 아파 지금 병명은 혈행병이지만 그러면서 고통이 역수로 심하다고 온몸이 마디 마디가 그래서 급살같이 갖는 이 타살을 다시 한번더 닦아줄테니 그래야라 짐작하란다 <웃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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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기가 아파서 죽다 보니 그 아픔이 어디로? 저 수애한테로 또 타고 넘어오고 자식 새끼한테 네. 그래서 온 몸이 꼬랑꼬랑 어째 보면은 엄마의 형제자 가가 우리 같은 제자였다고 심병 무병이었을 수도 있다고 그래 혼자 얘기하고 혼자 무병에 혼자 심병에 시리시리 말라가지고 그렇게 죽었다 해도 과언 아니다 그래 제일 먼저 이시가정에 할머니 무자 할머니 들어올 때. 네. 이 박씨 가정에 여혼신 여기 딸내미한테 출라왕래하고 네. 그 다음에 너한테는 꽃대신이다 원앙대신이다 응 원앙상사 남자를 보면 그리게 하고 목매게 하고 사랑해 목매고 도수에 목매고 신당에 목매고 근데 지금은 그 여혼신이 앞을 서가지고 선녀도 되고 대신도 되고 하면서 네. 절대로 신남 바깥에 나가지도 말고 우리가 딱 죽어도 여기 죽고 살아도 여기 살자고 이 안에서만 맴돌게 만든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 그렇게 하면서 누구한테 수애한테 가서 또 온몸을 아프게 마디 마디 무슨 얘긴지 알겠네 그래 타살같이 갔던 대감이랑 네. 그 다음에 시아버지 형제 일신 작은아버지 그 다음에 어릴 때 죽었던 또 형제 일신 그 다음에 느그 신랑의 친구자 앞을 서고 이, 저기 박씨 가정에 청춘에 갔던 이모자 네. 그 다음에 이씨가정 느그 원래 신랑 정사생이 나는 이시의 씨 고모자 이렇게 다 앞을 서가지고 한번 해보자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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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랑한테 말 안하고 잘 삐지고 네가 알지 누가 알겠노 네, 이렇게 눈치만 잘 보고 눈, 눈짓하고 눈안 그런 척하고 자기는 그런 사람 아닌 척하고 아, 고고한 네. 척하고 어니 네 잘났으니까 니네 알아서 해 이라고 거기 이제 허폐가 디비지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 할머니하고 그말명불리의 귀신들이 와서 네. 이렇게 진을 치고 있었던 거 네. 오늘은 싹 닦아 줄 것이니 그리하라 짐작하란다 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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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라고 불러볼까? 상자라고 불러볼까? <웃음> 천상옥경의 길문 열고 천지자오시명님 내 모시고 만조백간의 하의를 받아 일월성신님 대동하고 예. 일월영궁천황에서 길문 열어서 궁마마 대신 손길 잡고 궁선녀 손길을 잡아 오늘날에 잠시 잠깐 들어서니 옛기이놈의 제자야 놀래나고빌래나고 더럽고 아리고 추적고 오늘날에 들어서니 이 가정 명당의 주인공이 누구더냐. 주인공 없이 마차가 길도 없이 어 내비게이션을 끌고 마차의 아이들을 데리고 떠나는 형국이다. 정처 없이. 너는 처녀로 혼자 살면서 인간의 기탁을 하지 말고 그 누구와 몸을 섞지 말고 눈으로 본 것, 귀로 듣고 온몸을 다 바쳐서 천기를 받드는 제자가 분명하고 오늘날에 들었을 때 1월 영궁천왕의 기름은 열아 용신님 내 물할머니 성취를 잡고 천국마마대신 내아니시를 내가 올 때는 그냥 왔겠느냐 칠성님 대동하고 높은당에다 칠성당이다 불을 켜고 낮은당이 재석당에 불을 켜고 1월 영궁천왕의 기름은 열아 8만4천 제대 신장 동참을 하고 오방신장 앞을 세워. 쌍무지게 다리 놓고 외무지게 서기잡아. 내가 왔건만은, 네 이놈 내가 너를 버린지 언젠데 살고 싶으냐? 아버지 시비일고 엄마 배 빌릴 때저 하늘이 열리는 무어생에다가 8월 18일 생, 너한테 점주를 냈을 때는 하늘도 갈라세우고 땅도 갈라세우고 산도 갈라세우고 물도 갈라세우고 인간 세계에서도 갈라서서 남들과 다르게 가보자고 준사주가 분명히 있건만은 오늘날에 아버지 시 빌리고 엄마 베 빌리고 태어나서 네가 보는 것도 나쁜 것은 보아서도 아니 되고 귀로 들어서도 아니 되고 입으로 옥을 지어서도 아니 되고 너의 몸은 수화천경이라 연자 나비처럼 한 털에 한티끌도 먹음이 없어야 되기를 되는 것인데 신체가 오늘날에 들어서고 보니 개똥에 차 밖에 있는 거랑 똑같다. 냄새나고 눌레 나고 피 비린내 나고 조상 등청 아래 위로 출장 왕래를 하면서 이걸 지켜보자 니 기가 차고 매가 찬다. 그러니 신의 눈은 가려놓고 신의 귀도 닫아놓고 신의 입도 닫아놓고 몸주에다가 덕지덕지 조상 가물에 귀신 가물을 넣어놓고 있으니 앞도 안 보이고 뒤도 안 보이고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판단해야 될지 어 신은 예감 앞으로 다가가고 직감 앞으로 다가가고 사려 깊은 생각 앞으로 다가가고 마음 천심인데 다가가고 옳은 걸볼때 다가가고 옳은 말을 들을 때 옳은 말을 할때 신이 접을 한다 신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느냐 오늘 날에 들어서 니 우리 김씨 가장 너희 친정에 김씨 가장 옛날이라 그 옛적이라 갓날이라 그 갓적이라 산만 봐도 예불들이고 물만 봐도 예불들이고 이 가정 명당에 아버지 씨, 씨 빌리고 배 빌리고 태어났건만 너는 하늘에서 점지하는 별성지가 똑같고 옥황상제의 딸이었던 걸왜 몰랐더냐 인간 세계에 나무꾼한테 잠시 잠깐 시집을 왔건만은 이게 네 세상인 줄 알고 이렇게 다 쩌지레를 해놓고 어느 온줄를 알겠느냐 간이 간 줄을 알겠느냐 예감이고, 촉이고, 경우다 어? 규칙이고, 질서고, 그 규칙을 어긴 죄, 그벌 지금 달게 받고 있다. 이 칼날 같은 시국에 헤매고 사는 거를 삼천년이고 오천년이고 송곳니가 맷돌같이 갈리게끔 보고 처절하게 후회하게끔 해볼까 안 해본 것도 아니다. 허나 미물이 너를 갈바 무엇 하겠느냐. 어? 나는 또 기다리면 되고 또 닦아서 공로 달라는 할머니들 따라 제자 찾아 내가 선택하러 가면 그뿐이다. 알아주지 않으니 이해하지 못하니 경우에 벗어난 행동을 하니 경우에 벗어난 마음 경우에 벗어난 생각을 하면서 괜찮겠지. 괜찮을 거야. 내 고집에 내암망에 모든 걸다 막아내고. 내 좋은 것만 내 몸에 혈기가 흐르니 귀신이 타도 좋고 신이 타도 좋고 내 눈에 보이고 들리는 것만 내가 꿈으로 꾼 것만 옳다하니 융통이라고는 1도 없고 눈치라고는 1도 없는 너희들한테 신에서 알아서 짐작하고 음 저게 저런 뜻이구나 깨달음 아이나 개나 물어주란다 알아도 모르는 척 몰라도 모르는 저아 이게 원리가 이렇게 되고 순리가 이렇게 돼아 경우가 이렇구나 고 깨닫고 가기에도 바쁜 세상에 너의 몸 주로 중국으로 다시 내감 들어서서 예. 너를 쥐어볼까 살려볼까 넘 싫었고 구실었고 쪽팔리고 요새 말로 어 경우가 얼마나 바르시고 얼마나 규칙에 의해서 약속에 의해서. 뱉은 말에 의해서 행동하고 움직이는 신 분인데 우리들의 신이 오라면 너가 가지고 있는 신은 십이야그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절대 제자한테 주지 않고 그 룰을 지키지 않으면 절대 좋던 것도 뺏어가고 있다고는 보여주나 그 이상은 안 해줄 것이고 그걸 왜 몰랐느냐 그래서 너를 두고 1월 영궁천왕에 물한그릇두고 지금에 있는 신당은 싹다 없애란다 조상들이 앉아서 귀기 다툼을 하고 기각 다툼을 하고 기여 다툼을 하고 내가 요 자리가 내 요직이다. 기각 여기까지가 내 나와 바리다. 기여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나한테 계속 심어줬던 저 귀신당을 싹다없애란다 그래야 조상이 주상 줄창 왕래를 놓지 않고 지금부터 따라온다면 살려줄 것이고 물한 그릇이라도 신이 온다 해와 달을 그 물에 담아서 내가 쓰면 안한받아갈 생각이고 3년 동안 죽어라 딱 한다면 저 새끼들을 살려주고 그 다음부터 신에서 너한테 쓰실 요량이면 천기를 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네가 안고 저 새끼들 안고 다 자폭이다 잘못된 선택을 한다면 저 아이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너의 우리로 태어난 죄로 그 울타리 안에 있었다는 죄로 너희들이 주는 비료인지 설탕인지 그거 먹고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고 더 이상은 저 귀신당에 매이지 말고 따라오란다 그러면 알 일이 있을 것이니 하여 이 가정명당 안에 벌어질 대로 벌어졌는 살해 살수는 내 걷어주고 아니 좋았던 거는 싹다 걷어서 감고 갈 것이니 그리하아 짐작하란다 첫 번째로는 네가 제자가 되고 안 되고는 관심이 없다. 네가 만들어놨던 이 인연들이 다 파살을 맞았다. 만지면 만지는 족족 깨질 것이고 그래서 움직이지 않고 맑고 깨끗하게 닦으라신다. 첫 번째는 아들의 명. 두 번째로는 이렇게 잘 닦아야 아들이 되었든 딸이 되었든 엄마가 저 아이를 지켜야 될거 아니야. 너를 살려두는 목적은 저 아이를 살리라고. 그래서 지금부터 다시 한번 열어줄 것이니 그리하라 짐작하고 잘 따라오란다. 예. 네 이만큼 일러주고 상당실에 자정해서 예. 가정 명당에 골깊이 기울 것이니 그리하라 짐작하란다. 나는 우리 김씨 수야 네. 이 칠성의 명이여 보자 잠시 잠깐 닦아내자 네. 들어서니 여기에 누가 개고기를 먹었는데 김씨 가자 누가 개를 다루며 누가 개를 키우며 개 강아지는 저희도 키우 그러니 새끼를 데리고 간다 단 어떻게 할래 어? 이 칠성하고 개하고는 상극이다. 개를 그렇죠. 네. 다루거나, 개를 먹거나, 개를 기르거나 이 칠성고우를 풀어보니 저 아이 수명장수 대수대명을 풀어보니 저 아이는 깨끗하게 태어났건만. 에미 인 니가, 응? 애매인 니가 감히 개냐 새끼냐 정해라. 새끼냐 개냐 정해라 아니 강아지는 제가 키우는 게 아니고 제가 키우는 게 어쨌든 새끼냐 강아지냐 새끼죠 정리해라 사람 살리고 싶으면 오늘날에 오줌 싸고똥 싸고 비리고 누리고 아리고 처지고 눅지고 칠성에는 뭐라 돼? 맑고 깨끗한 청수다 털한 개가 떨어져도 안 되고 먹물 하나가 떨어져도 안 되고 아휴. 신에서 눈을 안 열어준다 약을 먹어도 약발이 들어야 되고 침을 마셔도 침발이 들어서야 되잖아 가면 갈수록 지금 안 좋아진다 어? 가면 갈수록 식구들이 서서히 목을 조르고 있다고 아무리 이런 걸안 믿어도 네가 제자잖아 어? 제대로 말문도 안 열리고 그거 한 거를 신으로 안차 주는 사람들이나 신을 모신 사람한테 개가 들어와야 되는지 키워야 되는지 먹어야 되는지 다뤄야 되는지도 안 가르쳐 주는 거나 오늘날에 들어서서 잠시 잠깐 이렇게 닦아는 주나 신랑 정리하고 정리할 부분은 싹다 정리해 사람 살리고 싶으면 아무리 제자가 닦아주고 어? 애미보다 이 원력으로 닦아준다 한들 환자가 노력 안하면 그 수술이 돼 이 가정 명당에 시로 태어난 죄로 어찌되었건 지성님 전에 대수 대명으로 닦아달라 하고 은하수 다리길 다리빨을 열어서 명다리 거, 복다리를 한번 더 걸어 줄 터이니 그리하라 짐작하란다. 왜 이제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이해도 가고 제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명확하게 이제 노선이 정해져 있고 선이 정해졌고 그러니까 지금 마음은 편해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저 집을 정리를 하고, 네네네. 네, 네. 그리고 말씀을 저거를 다 정리를 네, 하고, 네네네. 정리를 하고 이제 어떻게 어떻게 해라 이렇게 네, 네. 다 고분들만, 그 네네. 그러니까 타고 정보고 하는 게아니라네 네. 기도만. 막내는 이제 좀 아프지만 네. 그래도 사례자분께서 좀 잘하면 네. 해결보는 게 어렵다, 그죠? 네. <웃음> 그래도 일단은 뭐 어, 믿고, 그러니까 믿기로 했고 따르기로 했으니까 어, 해, 해야죠 네. 이번 사례자 같은 경우에는 천물이라고 우리 같으면 처음에 태어났을 때 자기 직성대로 가지 않으면 신이 내려앉아서 불리기 상당히 힘든 사주거든요. 그러나 신의 불이가 워낙 세다 보니까 자기가 선생의 손을 잡거나 법사의 손을 잡고 일을 갖고 그 사람들한테 자기는 앉아있고 일을 청배를 해서 먹고는 살수 있어요. 그러나 신에서 거부하기 때문에 이 제자가 자기 입으로 말문을 하고 자기 입으로 공수 주지 않는 이상에는 제자를 할수 없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 같은 경우에는 처음 태어났을 때 인간으로도 이, 인업에 이 인연을 안 짓고 남편이라든지 자식이라든지 없이 천물에 그 태어난 자기 신감으로 죽을 때까지 그렇게 가는 성직자 같은 그런 사주를 가진 분이에요. 그래서 뭐 총각도사다, 뭐 처녀보살이다 하는데 그들도 처음에 처녀의 신이, 처녀 때 신을 받았다 해서 처녀보살이라 하지. 결혼을 하고 자식을 놓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영이 많이 갑니다. 그리고 이 특이한 사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일반 무당들이 육군, 해군, 공군이라면 지금 특전사 중에서도 보직이 아주 까다로운 그런 신인데 아주 이게 경우가 바르고 이제 경직이 돼 있고 약속과 규칙, 룰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지켜져야만 갈수 있는 그런 찬신이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나게나 부려고신굿을 하고 가리굿을 한다고 신이 오지는 않거든요. 신의 부리는 굉장히 세기 때문에 어, 이런 경우에는 거의 신녀로 가는 확률이 많지 무당으로 가는 확률은 많이 없거든요. 청기를 읽고 청기를 해석하고 신에서 주시는 말씀을 내려서 뭔가 이 사람들한테 교육이 되고 사감이 되는 그런 신이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적으로 칼을 들고 무당을 하기에는 조금 힘든 그런 사주예요. 그러나 이제 일반 무당들보다는 신녀로 갈 확률이 굉장히 많고, 신녀는 신을 딱 위하고, 신을 신봉을 하고 세상과 거리를 두고 이렇게 가는 신인데, 이 상황이 계속돼서 이렇게 가다 보면 파벌이 생기고, 티격이 생겨서 이제 신감이 이제 자식들한테 퍼지게 되는데, 그렇다고 자식들이 툭 터지는 그런 신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종교인으로서 이렇게 많이 참선을 하고 기원을 하는 신이지 막 불려서 제주 재관을 부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갈래를 어느 정도 잡아주고 집에서도 참선을 하고 신을 신봉을 하고 이렇게 빌고 닦는 그런 신으로서 그런 사례자로 이제 이거 길을 밝혀줘야 천기를 읽고 그다음에 있을 일에 대해서 구군을 보고 하는 그런 신이기 때문에 일계의 가정 점사를 보거나 하는 그런 신들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고 찾기도 힘들고 부리기도 상당히 힘든 그런 신입니다 그래 지금에 있는 이 솔루션은 저렇게 불림신명으로 신당을 차려놓고 각기 조상들을 앉혀놓는 게 아니라 신당은 퇴송을 해야 되고 자기가 백일 기도 끝에 첫 번째는 자식이 아프기 때문에 자식의 명운을 빌고 두 번째로는 남아있는 자식들의 이제 시가 다르고 이렇게 다르지만 각 가정 안에 명운이 먼저기 때문에 빌고 세 번째로는 이 청기를 받을 수 있고 별자리를 보고 해와 달을 보고 그 다음에 이 천기에서 흐르는 기운들을 몸에다가 많이 실어서 용신의 업양으로 참선을 하는 제자로 먼저 열어줘야 된다고 그래서 3년 동안에는 그렇게 살고 보면 신에서 그 천기를 읽을 읽게 되고 어느 정도 좌정이 되고 나면 제자한테 이 천기에 도움을 줄수 있는 손님들과 이렇게 영업을 할수 있게끔 그렇게 열어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